어? 어머 돼지 왔다 돼지다 돼지 왔어요. 어, 돼지 비 오는데 뭐, 왔어 먹어 뭐, 먹어 돼지 먹어 돼지 먹어도 돼요. 우리 똥냥이 똥냥이 먹어 우리 똥냥이 먹어 먹어 먹어 먹어. 음, 뚱 똥냥이도 밥 먹는다. 갔어. 어 먹어야지 먹어도 되는데. 뚱냥이 먹어 밥 먹어 뚱냥이 밥 먹으세요. 뚱냥이 밥 먹어요. 먹어. 뚱냥이 밥 먹어. 똥냥이 똥냥이 밥 먹어 밥 먹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, 겁이 나서 이렇게 밥 이렇게 해서 저기서 먹는구나 뚱냥아 뚱냥이 괜찮아요? 괜찮아? 밥 먹어? 여기서 밥 먹어도 돼? 응, 음, 괜찮아? 아이고 뚱냥이 잘 먹는다 뚱냥이 뚱냥이 괜찮아? 똥냥이, 왜 어제는 안 왔었어? 어휴, 어휴 겁이 어, 나나? 똥냥이 괜찮아 똥냥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밥 먹어 밥 먹어 밥밥 밥 먹어 뚱냥이